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잉여고에 다니는 18살 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음, 음, 어? 미진이 오늘도 일찍 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인사 음, 속도 발라 착해요 착해 저는 남들보다 두 시간 일찍 학교에 등교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학교 방송부인데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서 아침 일찍 방송반에서 몰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다고 해야 될까요? 내 하루가 저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 왔죠? 아 그래, 안녕. 아쉽지만 네가세 번째란다. 네? 누가 왔는데요? 아잉, 미진이랑.. 나랑 한명은 이 시간에 처음 보는 나, 남학생이랑 이름을 모르겠네. 미진이랑.. 남학생? 에? 다네는 어... 없네. 어디에 간거지? 등교 시간까지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서 뭐라는 거지? 궁금한데 한번 찾으러 가볼까? <웃음> 그리고 그 남학생은 뭐야? 이거 사실 비밀이야네? <웃음> 이게 여기다. 여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진아! 너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어? 아린아 네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어? 아, 오늘 일이 좀 있어서 학교 일찍 왔더니 어, 경비 아저씨가 너이 시간에 맨날 등교한다고 하시더라고 여기서 노래 연습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이야, 조용한 줄만 알았던 미진이가 이런 노래 신적을 가지고 있었다니 우리 반 애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어, 그... 그건 안돼 응? 왜? 너잘 부르는 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그냥 소문내지 말아줘 뭐... 엄청 썩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그럼 나만 알고 있을게 <웃음> 진짜? 고마워 아니야 이따 응. 교실에서 보자 먼저 갈게 너또그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다며? 어이, 어떻게 했어 그거? 어휴, 거절했지 좋게 거절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어? 진짜 네 취향이 아니야? 어, 난그 오빠 좋던데? <웃음> 얘가 뭐래 나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누구? 아, 역시 너 그럴 줄 알았어, 지오지지오. 우리 학교에서 예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은 나와 정반대인 어린이가 내 비밀을 알아버리다니. <웃음> 아, 애들아 금모니. 어? 승훈 세븐티시스 목표물 발견. 어? 야, 밥 먹었냐? 그 뱃살 유지하려면 밥한 끼로는 부족할 텐데 한 세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 가. 아리나. 어, 어, 어, 어, 아리나, 진짜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어, 어, 아리나, 진짜 미안. 어, 어, 대, 대지온다 아, 내 뒤통수야. 미진아 괜찮아? 진짜 유치하게 저게 뭐냐? 그치? 난 괜찮아 너도 바보같이 맨날 웃으니까 저러는 거야 저런 거 받아주지 마 어, 응, 알았어 <웃음> <웃음> 또 바보같이 웃네 어디 갔지? 지호야 내가 빌려줄까? 어? 그럼 나야 고맙지 <웃음> 딱 고마워 잘 쓸게 저 아인 같은 반 지호 내가 짝사랑하는 하지만 나 같은 애 따윈 저런 애랑 이어질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안다 솔직히 나보다는 아린이 같은 애랑 훨씬 더잘 어울리니까. 잘 썼다. 어, 미진아 왔어? 혹시 미진아 방송부에 우리 말고 열쇠 그 아린이 걔도 가지고 있어? 아린이? 걔가 왜? 난잘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축제 때문에 오늘 학교 일찍 나와서 방송부에 가는 길이었는데 엄청 좋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근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방송부에서 아린이가 나오는 거 있지? 사실을 말해야하나? 하지만 부끄러워서 절대 나라고 말 못해 야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뭔가 굉장히 숨기고 싶은 눈치였어 그래서 섣불리 물어보기가 그래서 말이야 야 아, 지효 너 반했구나? 너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 부르는 여자가 이상형이었잖아 진짜 아린이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못하는 게 뭐야 어. 지호야 사실 어아 어... 아린이가 방송부에서 노래 연습이라도 했던 거 아닐까? 난 바보야. 아 그렇구나. 아린이가 부른 거였구나. 내가 최근에 들었던 목소리 중 최고로 아름다웠어. 오야야 박지호 너 진짜 반했구나. 야지우가 야, 이런 모습 진짜 처음 봐 <웃음> 아, 고백해 그럼! 응. 둘 엄청 잘 어울려 <웃음> 일단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학교축제 편성표에 집중하자 음... 학교축제에 나와서 장기자랑 할 친구들이 부족한데 이걸 어쩌지? 우리가 직접 친구들을 캐스팅하는 건 어떨까? 어? 그거 좋은데? 오 야야 지호야 나 좋은 거 생각나 그러면 아린이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 노래 잘 부른다며 인기도 많아서 친구들이 엄청 좋아할걸? 어 저기 오. 아린이는 안 부르지 않을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 하마야 어, 그냥 아린이는 노래를 남들 앞에서 부르는 게 싫은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방송 부장인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어쨌든 학교 축제에 잘하는 애들 나와야 응. 재밌는 거 아니겠어? 뿅 구독 뿅 좋아요 띵 어이... 안녕 <toda Wha> <Luis>